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이들이 또 아데노이드가 음. 큰 사람들이 있어요 아데노이드가 뭐야 도대체 음. 그러면은 아데노이드는 면역기관이거든요 그게 음. 한 6, 7살 되면 자연적으로 없어져요 아주 유년기 때 면역력을 도와주는 기관인데 어디 있냐면은 코 뒤쪽이라고 해야 되나, 입천장 위쪽이라고 해야 되나, 기도로 넘어가기 직전에 뭔가 하나를 더, 얘네들을 그, 걸러주는 방위, 방위병? 우리가 편도가 면역계라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 편도가 목으로 들어가는 걸 한번 걸러주는 것처럼 아이들한테는 하나 더 그런 수비군이 더 있죠. 그게 과도하게 커지면 방위군이, 수비군이 더 커져가지고 아예 기도를, 자기 기도를 더 막아버리는 그런 잘못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어떤 형태로 돼 있어요? 편두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할까요? 이렇게 물퉁불퉁 보면서 저 안쪽에 이렇게 콧구멍에 넣어서 보면은 저 뒤쪽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촤악 그 안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눈물을 다 잡아먹는 그런 면역인데 그게, 아, 그게 비정상적으로 커지면 오히려 숨기를 막아버리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숨기를 너무 막아버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해서 잘라내야 되는. 보통 6, 7살 때까지도 안 없어지면 그냥 잘라줘야 되고. 와, 아, 그게 신기하다. 그게 6, 7살까지 있다가 없어져요? 예. 스스로의 면역력이 이제 생겼다고. 좋아지면. 판단을 하겠죠? 어. 우리 몸이 그렇게 진화를 한 거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라면, 이제 외부적인 힘을 빌어서 음. 수술을 해주는 경우. 아, ]겠죠. 그 안쪽에서 면역의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면역의 음. 이게 힘이 좋아지면 예. 저절로 그게가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태화돼서 없어지나 그죠?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음. 왜 코골이를 많이 하는 성인들들 네. 중에서도 아데노이드형이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데노이드형이라서 어,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는 게 아데노이드가 코 호흡을 방해서 얼굴이 허, 이렇게 생긴 얼굴형을 아데노이드형이라고 아. 합니다. 아데노이드 있는 아이들이 보니까 얼굴이 음. 그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터져버리고 턱이, 턱이 이렇게 내려와서 음. 어, 부정교합이 발생해서 그런 형을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염형 얼굴좀이상하잖아요 뭔가 비염형 얼굴이 이상해요? 아니 그니까 말이 아데노이드형 하면 뭔가 이렇게 아~~ 비염나 <웃음> 무슨 말인가 아 비염형 얼굴, 아데노이드형 얼굴. 결국은 수장이 그런 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 입으로 호흡하니까 생긴 건. 네. 비염도 아데노이드도 네, 네. 다 입으로 호흡해서 네. 턱이 떨어지고 네. 기도를 좁게 하고 하는 그렇죠. 그런 음. 거네요. 결국은. 음. 어.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 생겼다, 말을 못 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 은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